안녕하세요 벨라의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벨라와 라엘이가 늘 먹고 있는 화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음, 벨라를 처음에 입양했을 때 사료를 좀 먹여봤었는데요 벨라가 사료에 대해서 잘 적응도 못하고 이런저런 사료를 먹어도 벨라가 먹을 수 있는 건 가수분해사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벨라는 어, 다양한 채소와 그리고 잡곡을 이용해서 그리고 단백질은 두부와 생선과 고기 등을 이용해서 화식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우리 라예를 입양했을 때도 라엘이는 너무 말라있었는데 그때 벨라랑 같이 화식을 먹이면서 지금까지 지금 둘다 8년째 화식을 먹고 있거든요. 라일이는 7년째. 처음에 화식을 시작하면서 저도 여러가지 실수를 반복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알러지 반응이 있는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알러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벨라와 라엘리는 처음부터 소고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름기가 없는 묻둔살이나 홍두깨살을 이용해서 아이들 밥을 만들어 줬었는데요 그런데 벨라와 라엘리가 꾸준히 발사탕을 빨았던 이유가 소고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채소도 그렇지만 단백질도 아이가 이틀 정도 먹어서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먹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벨라랑 라엘이는 흰살 대구살, 그리고 명태살, 그리고 닭가슴살, 그리고 아이들이 컨디션이 좀 많이 좋지 않을 때나 특히 수술 뒤에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소고기를 정말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핏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푹 삶아서 고기만 소량으로 먹이곤 해요. 그러면 크게 알러지 반응이 없이 아이들 컨디션 회복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벨라와 라이리는 어, 다양한 채소들을 먹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애호박, 간호박, 브로콜리, 당근, 아, 양배추, 다시마, 기다리세요. 토마토, 표고, 멸치 이 정도 재료를 넣고요. 그리고 벨라랑 라이리가 먹는 밥은 흰쌀이 들어가지 않는 잡곡밥을 먹는데요. 기본 현미와 차현미, 흑현미, 귀리, 차조, 율무 그리고 콩은 블랙 렌틸콩, 검은콩, 병아리콩, 그리고 팥, 율무 이렇게 넣어서 하루 전에 미리 충분히 불린 다음에 부드러운 상태가 될수 있도록 압력밥솥에 밥을 해서 나머지 채소와 단백질들을 찌거나 볶거나 삶아서 그 국물까지 함께 밥과 섞어서 먹이고 있어요 밥의 양은 나머지 재료들의 3분의 1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아이들에게 꼭 유산균을 챙겨서 먹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우유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밥을 먹고 난 후에 유산균 등을 먹일 때 아이들이 잘 먹지 않으려고 하면은 일명 우유향이 나는 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섞어서 주곤 해요. 그러면 아이들 하루 음수량도 충족할 수 있도록 매 끼니마다 챙겨줄 수 있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기호성 좋게 식사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깔끔히 먹을 수 있어요. 제가 8년 동안 아이들 물 먹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우유 향 나는 물 정말 정말 우유를 좋아하는 애들은 물을 넉넉히 넣은 상태에서 우유를 몇 방울만 놔줘도 잘 먹거든요 우리 벨라나 라일이도 정말 물을 잘 안먹는 아이들이라 그나마 화식에 있는 수분으로 보충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서 피검사를 해보면 어머 뭐 전날 금식하거나 약간의 수분 부족이 있다는 말을 듣곤 했어요 그 이후에 저는 아이들 이렇게 우유향 나는 물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확실히 수분 섭취가 많더라고요 소변도 자주 보고요 라일리도 작년에 방광염이 한번 걸렸고 벨라가 올해 방광염이 걸리고 해서 아이들 수분 섭취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이들을 집에서 화식을 만들어주는 건 정말 손도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도 먹이고 저도 같이 먹고 그럴 때더큰 교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제가 매번 새로운 맛있는 음식을 해줄 때마다 너무 기뻐하고 너무 맛있어하고 그리고 다 먹고 난 후에 가서 뒹굴면서 너무 즐거워해요. 저는 제가 아팠어서 그런지 음식이 약이고 음식이 독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댕댕이들에게 진짜 음식을 먹이는 화식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해보세요.